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 파토사세 파비앙입니다. 네, 말이 좀어였군요 네, 지금 집 들어오자마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조금 덥네요. 네, 더워요. 많이 더워요. 네, 조금 사투리도 나오는데 오늘 산 거는 일단은 여기 제 사, 너 어디서 나왔더라? 유니에서 나온 스타일 빛을 샀어요. 유니에서 나온 스타일 빛이랑 그럼. 글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샤프를 하나 사봤는데요. 둘다 일제라는 점에서 이 시국의 시가 등장할 것 같지만, 뭐, 모르겠네요. 일단, 스타일핏, 유닛 스타일핏은 일단 기본적으로 볼펜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볼펜을 샀어요. 야, 제가 볼펜을 사게 될지 좀 꿈에도 몰랐는데. 일단, 볼펜은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둘다 각각 3,800원, 3,500원, 아, 3,500원으로 7,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일단,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한 개는 쿠키몬스터 그려져 있고, 하나는 너 무슨 케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가 스위트라는, 스위트 라이선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스위트라는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 나온 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이터 귀엽죠? 귀여운 캐릭터고요 색깔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색,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을 샀고요 그 외에 제가 제가 좋아하는 색 제가 색깔 자체를 다양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보라색 그다음에 어 이건 찐 핑크색인가 어쨌찐 핑크색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하나 있고 하늘색 고 그다음에 연두색 그다음에 사쿠라 사쿠라의 벚꽃색 그다음에 다시 또 핑크색이 하나 있는데요 참고로 이두 개는 살까, 막, 이거 한, 한, 개만 살까 하다가, 이거 두개 보고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사버렸거든요. 일단은, 한 번, 어떻게,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전 이거는 볼펜은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끼우는 방법도 몰라요. 끼우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마, 일단은 두개다 벗긴 다음에, 두개다 여기 캡을 벗긴 다음에, 이거 두개 호환되니? 설마. 두 개가 아마 똑같은 데서 나와서 똑같이 호환될 거예요 일단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아마 자주 쓸거 같으니까 자주 쓰는 데다가 넣어둘게요 일단 자주 쓸 만한 게 아마 이걸로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좀덜될거 같거든요 일단 검은색은 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오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촉이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촉이 이렇게 박혀져 있고 똑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딱뽑으면 이렇게 똑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방식이네요 음 일단 여기 안에 이렇게 톡끼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잘 끼워지네요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끼워지네, 끼워지네요 일단 나머지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제가 찾을 만한 색깔들을 한번 볼게요 네, 나머지 색깔은 차원 쓴다기 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네 차원 쓴다기 보다는 그냥 뭐 이래서 쓸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두개다 그냥 이래서 계속 쓸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 아 근데 저는 필기구 이거 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개봉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봉하고 이런 식으로 딱 새로 이거 딱 이거 딱 만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딱 맞네요. 딱 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톡톡톡잘 나옵니다. 일단 검은 색깔. 검은색깔은 애초에 샤프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이런식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네요 어? 아니네? 딴것도 다 그냥 올라가나? 아니네요 샤프쪽 있는데만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올라가도 록 되는 어있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식으로 하나 끼워졌고요 일단 나무장개도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늘색이랑 벚꽃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벚꽃색이랑 요거는 같이 한번 끼워주고요 보라색 그 다음에 자주색 요거는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이건 보라색으로 해야 되나? 보라색 보라색 그 다음에 자주색 저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이고 자주색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벚꽃색 네 이런 식으로 끼워졌습니다 아 이거 유니스 타입이 쓰시는 분들이 이국에서 쓰시는 건알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 이런 식으로 색깔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이거 내마대로 커스텀 마이징 가능하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딱 기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와, 상당히 예쁜데요? 끼워놓고 보니까. 저 처음에 껍데기만 보고는, 아, 이거, 그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거 끼워놓고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그립감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써봐야 할것 같은데, 물론 필기감이나 이런 거는 써봐야 할것 같긴 한데, 일단 유격이 얼마나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유격도 얼마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 사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색깔도 거의 있는 거 거의 다삭쓸레 해왔거든요. <웃음> 색깔도 두 개인 거의 두 가지 색깔 빼고 다쓸이레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글림 글림 글림에서 나온 여기 샤프입니다. 샤프 자체가 이거는 어 메탈리컬 샤프라고 하는데 기계식 샤프죠. 기계식 샤프인데 이것도 일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일단 3000원? 일단 이거 글림이 게 한국 건가? 메이드 인 차이난데 한국 거인 거 같은데 음. 3000원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한국 거인 것 같아요 진짜 글림이나 회사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샤프 자체는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 피해감은 나중에 후에 제리뷰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만 오늘 팝도사진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파토사 여기 있는 요, 요 스타일 빛두 개랑 그 다음에 여기 들림에서 나온 샤프 한 개를 사봤습니다. 그럼 오늘 파토사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